도루야, 도루단 말 이야. 야약 산심 경치하면 산심 경치를 갖다가 요약해서 본다면은 여 석가 불패리라 석가는 또 마찬가지다 그 말이오 그 인재 관계는 인재지임만 보통 대주인데 아마 조사직관에 뭐, 그 서가모님이다 갖출 수 있는가?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응? 인재 무슨 짓 깨친 것이나 서가모님을 깨친 것이란 말이오 인재지임을 씌는 것이나 서가모님을 씌는 것이나 쭉 같다 그 말이오 아까도 저기 좁은 부비리랑 계속 인재시임 자기를 만에 조사나 붙이는 것 조금 다름없다 자기의 오직 실제 없는 만든 인자 과장 다이고 실대는 어? 저게 허풍 나 아니다 말이야 사실 그대로 하는 거야 실제에서 인제 시이나 인제 시분뿐 아니라 정비하는 는큰신인들큰 큰 대조사들 말이야 또부처님이나 저기에 만한 부처 서님오 조금도 틀림없어 거의 이제 구경까지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거든 금일 다반 용처 말이야 금일에 만드는 뭐 여러 가지로 천정 반 만드는 많이 쓰는데. 금소신마 조금도 만드면 이제 예, 계산되는게 없어 온천 응? 삼천 대천세계 오천지 만드면 예,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 이제 부처님같이 법을 신다 그 말이야 육도 신이미진 간누리니 말이지 육도 아니 있었으 육도로만 신네 싱그러운 빛이 말이야 싱그러운 빛이 조금도만 감단되고 쉬지 아니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응? 결국은 만드는, 이제, 보통 중생을 만드는 순지 엄마가 있고 참 놀고, 막 놀고 하지만은, 선불을 해놓고, 이제 참으로 공부를 성취한다고 보면은, 육도의 말, 육도의 말, 천천히 만드는, 이제, 대신교의 말이야 대광미. 이 미래교의 다하도록 참으로 이제, 광미 비추고 있다그말이요 그, 이제, 부처님이 대호한말이 하는 것입니다. 양릉 여식인 듯 하면, 만약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그말이요 지시 일생 무사인 여, 이것이 정말 이 시장에 맞는 무사 아무 뭐 일없 사인이다 그말이요 그게 무사인이라 하는 것은 실기로 음. 부처도 구하지 않고 조사도 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의 무사인이지 조금 공받으면 조금 뭐 고무 김치가 있든지 뭐 조금 소득자 있어 가있고 한 아, 이건가 말한 것이 아니야 그건 아직 일이 있는 사람이다그말이야이무사인이가는 것은 응? 부처님 같이 여서가 부르이이게 해서 부처님과 똑같이 서가모님과 똑같이 국경인 성취해서 그때서 비로소 빙자 약재거든 빙이 다 나서 비은게 중생비이다. 너무 나아와 있어. 전부 다, 어? 다 나서 가 있고 이야기가 필요없단 말이야. 그건 이제 실지 무사인이요. 여기에 있어 무사인이니로 간 것은 부처를 말한 것이 구경을 말한 것이 지십지 등각도 유사인이야십지 등각, 십지 보살이나 십지 보살, 실지 만지면 실지 보살이나 등각 말이야. 등각도 유산이다 그말이라 음. 그 무사 아니라 한 것은 이제 어제 유부리인이라 유부인이라는거 부처님 사모님 한분뿐아어도인제진도 부처님과 똑같이 깨질 수 있겠네. 그 이제만 무사이다 그 말이야. 인제신인 부인가 그 위에도 이제 참정한 종사들은 다 부처님같이 불로를 갖다가 구경적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전부 다 무사인이야.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십지 등각도 결국은 유산이더라. 이 말이야. 저다 높은데서 한걸 깊은데서 한걸 알아야 돼. 재료가삼개 무한 여유 화택이라 삼개를 맞으면 하나도 편한 거 있고 화택과 이것은 저 뭐지? 부팍에 나온 소리 아니야? 예, 불란 지가 마찬가지라 고 말이야 차불 씨유 구정주차란 말이야 이, 이것은 만든 데가 오래 머무르것 곳이 아니야 불란 지로거있다 오래 머을때그거다주고말거 아니냐 그 말이야 어? 다주고만단 말이야 어? 이 불란 화택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무상살리기가 일차라간네 무상 무상살기가 무상. 네, 말이야 일차라간네 예? 네? 붕관 귀천노소요 어? 귀층, 저눈 깜짝새 귀천노소를 갖다가 어떤지 저기, 저 감찰하지 않고 말이야. 가르지 않고 말이야. 어? 그만 맞장다만잡아가인다가 말이야. 결국. 그거 다차준다가 말이라. 어? 결국 이제, 사생 목적이로 윤례를 한다는 말이야. 윤례를 하니네이 우리 이 불교의 근본이 생산 윤례를 갖다가 해탈한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여이 우리가 아무리 만든 보통 생각할 대로 참으로 편한 것지만은, 편한 것지만은 말이야. 편한 것지만불란지불소가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냥 이 사람 그 지, 지, 있는 사람 있는 그 입장에 따라서 지가 자신을 몰라 우리 사람이 볼때 똥구들이 있는 말이 귀들이가 막 그렇게 키은 말로 대놓고 비기 싫고그래도 귀들이한테 물어봐 그대련줄 모르면 극나게 세인 줄 안다 그말이야 그게 중생이 전부 다 그럴 때 똥구들이 있는 귀들이 마찬가지 돼가지고 대련 줄도 모르고 만들면 냄새 난 줄도 모른다 그말이야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다, 이제, 부처님 말씀, 조사진님 말씀, 인데 바로 믿고 말이오. 바로 깨쳐가지고, 이 생사 육례를 믿어야안 되냐, 이것이이여여조불불별인넨 응? 니가 만약 말하자면은, 예 부처님, 조사람을, 부처님보다, 뭐 똑같고, 조금도 다르지 않고 말이오. 참으로 이제, <놀람> 아, 구명을은다함 하려면은, 참하고 외구하단 말이오. 밖으로 구하지 마라! 어? 자신을 바르고 어떤지 알고 자선을 바르게 제대지 말이야 밖으로 구해간는팔만대행일다 위하여 성향없이 말이야 위구라한 하면 데무신 노디 저 위에서 뭐 공자나 배하고 노자나 배하고 미순을 배한 이것이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야 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치고 자기 자선을 보는 위에는 말이야 팔만대행경을 어떤지 다 뒤지더라도 이게 다 위구다 이 말이야 이일년 상하 청정관안 만든 니한생각고야청장한청정빛든 네 청장, 말이야. 지옹이보신 불이오, 어, 이것이 법신불이 이것은 만, 이 법신불이다 만이 집안에. 니네 몸속에 어떤지, 저게, 성신불이 다 있어. 예? 참말로 깨끗한 빛, 이것은 네. 법신불이고. 일년 상하 무차별과 한 만, 이건 보신불이잖 말이야. 보신불이고. 그거 이제 하나 빠지나, 빠졌는데. 네. 이게 무차별과 한 이게 화신불다 말이야. 결국은 이제, 예, 예? 예? 법신불. 화신불 말이지, 보신불, 화신불 이런데 이것이 다 어느 곳이냐면은 니네 마음속에 다 있다 이것이 말이오 그래서 니네 마음속에 있는 이 삼신불을 삼신불을 갖다 바로 깨치면 말이오 이것이 조사하고 이것이 부채지 말이오 그 밖으로는 말 절대로 뭐든지팔만대행계는뭐든지 뭐든지 이제 거 가서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차삼종신은 이게 만뭐 안되면은 법부와 삼종신은 말이오 시집금말이야 목전 청법주인이란 말이오 이 지금 네가 목전에 쳐박아 있는 이 지금 이게 인자 응? 김무각지 말이오이 속에 전부 다 있다 이것이야 보통 보면 삼중신이 따로 있니라 따로 삼중신이 따로따로 따로 말이야 김가 있고 박가 있고 어? 이가 있고 하듯이딸로 있는 줄 혹이기도 오해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야 니를 신은 데에 서서 법신이 보신이 화신이 이렇 하는 것이지 동체 이용이야 몸띠이는한몸띠인데한몸띠인데 한 말이야 한몸띠인데 이제 신은 데에 서서 혹은 법신이라도 부르고 보신을 보고 화신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이야 부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니가 지금 철국파는 이놈 이대로라 이거말이야 이놈 이놈 니 지금 자성 이네 저게 마음이 이것이지 니네 자손과 마음을 내놓은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 불행 불행을 치우해 말이야 담으만 안되면는 밖으로 치고 해서만 많 구하지 않거든 응? 구하지 않단 말이야 유착공행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만러는 삼신불로 성체이 삼신불로 성체한건니 네 속에 있는 음, 자산을 바로 깨칠 것때문은삼신이 전부 다구족 원만 구죽한 것이고 네. 만약 삼신들이 밖과 저 안으로 자기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말이야 설사는 팔만대행기를 갖다가 다 외우더라도 도 이것은 실제에서 이런 공역을 지도 못하고 성공을 못하고 말이 조사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경론가 하면 안되면 경론가 이제 이거 해가지고 얘기 해보거든. 지 삼성신의 야이국지란 말이오. 이, 이 삼성신, 복부와, 복부와 삼성신을 가할고 이제 극지를 삼거든. 대결을 보면 이제 경론가 가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오. 야, 이 상신기인체, 상신견체를 가입고 여기 개본되면 부른이라. 그렇지 않단 말이오. 응? 보통 뭐 복부와 삼신기 이런 거딴게 없거든. 없지만은 사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오. 차 삼성신은 지 명언이란 말이오. 응? 이거 삼종시랑 가서 만 명언이 이름이야 이름 음, 이름이란 말이야 역시 일종이여 또한 만에 어 의지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인데 고인이군 고인이 말하기로 음? 신이 이비 만니 몸이란 것은 뜻을 의지할 것 중에 서고 말이야 에? 토거 재론냐야 토란 것은 만되면 인자. 최의제가 이만 되면 인, 인, 인원을 한다는 말이오 그래서 법성신, 법성토는 말이오 법성신, 법성토에 이렇게 한 등이 토하자가 신은서 잘못 신기야 법성신과 법성토는 말이오 맨지식이 광예인이라 이 참말로 이렇게 밖에 보면 무엇이냐면 뭐 광예인이란 말이오 실질은 거름자지 거름자 걸음자, 빛이 거름자지 실질은 아니다 이말이야 결국은 이제 무슨 뭐 법신이 보신이 화신이 쌍겨네 이것이 참말을 만든 인무신 구경 갖고 이라지만은 이것은 이제 방편으로 말이오 할수없어보신이 화신이 가는 것이지 이것은 전체에서 자성후에 진일 자성후에서만 되면은 그런 자지 말이오 사실은 아니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법신이 보신이 가는 이런 차별 말이야 이런 교과서만 극치, 이걸 극치를 알고, 여기를 갖다가 구해되지 말고, 이걸 집체하지 말고, 바로 자선을 바로 깨쳐야 되지. 에? 바로 깨쳐볼 것 같으면 법신이 보신이 화신이 가는 거는 그거다 허지 말이고, 헛소리다. 이말이야 여기도 인자 이 말이 본신 이제, 주기법사라고 하니까 인자 저처음 이런 소리를 해야 된 말이요. 한 대, 자세한 게 있지만은 뭐, 이별의 관계 없는 것이야. 다무 이, 이 삼신부리한 것은 자성한광행이란 거, 자성한 광행이 마침 이, 이것이 실제에서만안 실제 하는 게는 아니다, 그 말이오. 우리만 삼신이고, 삼신부리고, 어, 그렇지. 실제 있는 아니다. 자성은 한옥 예측 같으면은 여기가 일치가 부족하니까보뭘뭐 삼신을 갖다가 다르고든 이렇게 분별를 해가지고 여기 집착하고 말이오. 이걸 의지하지 말라이 말이오. 왜 이제 이 삼심을 법부와 삼심부로도 만드니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말이여. 어? 참을, 자손을 바로 깨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나는데, 방참하게그 위에 이렇게 말할 게뭐 있냐 이것이라. 오직 자손만 바로 깨친다 이것이라. 대덕아, 대덕더라. 2차 1기농 과행쟁이 나라. 그럼 만드니 과행한, 과행, 이것그 저게 뭐, 저게, 음? 따로 뭐 있나? 그니 과행이라고 한다고 말이 과행만 내놓고 뭐, 저게, 그 따로 있는 거 지대하면 또 큰일 나거든. 이어디 보면, 이거, 뭐 병주고 약주고, 이광영에게 의지하지 말라켜놓고 말이야. 예, 광영 의지하지 말라켜놓고, 이 또, 이실제에서이 광영을 보라. 또, 이나왔버거든 예, 이것은, 이제, 광영을 직접 한 사람 보고 말하는 소리지. 이 광영은 근본 실체를 알것 같으면 이것이 만드면 진성이다. 이걸 말하는소리야 광영 내놓고 진성 따로 고 진성 내놓고 광영 따로 없는데, 중성은 광영만 봤지, 진성을 보지 못하고, 북조는만드면 진성만 봤지, 광영을 보지 못한다. 말이야. 여기서 한 소리야. 근데 아무리 만대면 이제 과잉 자성이 만대면 이제 진성에 가더라도 과연은 보고 진승을 보지 못하면 이건 외도다 이말이야 이게 남비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따라가면 못이거든 그게 이제 과잉은 그이제체진승을 뭐 바랄게 자이 말이야 과연 따라가지 말고 시재불지 보는 지 이것은 모든 부처가 보내지그 말이오 응? 일체조시 그가 이제 시 도리오의 귀사체란 말이야 모든 만든 시처가 말이야 도리오 귀사체와 아니면 없어 구결체와 아니면 없고 말이야 이게 참으로 안심인민체 아니면 없다 이 말이라 결국 만드는, 이제, 이 관형 광역, 은형영일까관형을 광역, 따라가면, 이거뭐 중생이 띠뻔해지고, 예? 참비로관형은 근본 실체인 자선을 바라보면, 이제, 부처가 조사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재벌의 본화이다, 그 말이오. 그래 이것을 갖다가, 바로, 이제, 광영을 따라가지 않고, 광영을 보지 않고, 자선을 바뀌거든? 자선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일체 만드 대자유자재한 만드는, 구정 안심이 미치더라. 시, 사대 삭신도 불을 해 설법, 천분 판정. 니가 만드면 세대사신도 설법도 할수도 없고 청법도 할수도 없고 비유간담도 만드면 불레설법 청비비요 비유간담도 만드면 설법 청법도 응? 할수 없고 허공도 불레설법 청비비란말이요 허공도 만드면 설법도 할수도 없고 청법 당. 안심마 신나가 만나면 설법 청법고 그럼 무엇이 이제 청법과 설법을 하냐그말이요지 목전 영역, 응? 영역제 영역 말이오 물일개 횡단공연한말이요시 자기가 해천 저기 설법 청배비라그 말이야 <목소리> 모든 것이 다 천국도 못하고 하설도 못하는데 뭐냐면 있니 네 목준에 역력 고명해서 말이야 이것은 희용할라희용할 수도 없는 말이야 그한무기엔 있는데 이물기에 하나만이 오직 말한대면은 천국도 할수 있고 서불도할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양여식이 이게 말이야 이걸 갖다 바로 할것 같으면은 응? 여좁볼부이리요 조사 부처만면안 다름이 없다 있는데 이물리에는 하나만이 오직 말한대면 청국도 할수 있고 처벌도할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양여시키는게만약 이것을 갖다 바로 할것 같으면 응? 이 조벌법일이야 조사부처가 다리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뭐 인재신님이 말이야 인재신님이 예? 사대도 저, 또, 저기 설법 저기 서법도할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장두들핀 것은 말이야. 예? 사대를 집하고 음, 허공을 집하고 비유 간담을 집하는 사람에게 한 소리지. 내용알바 일체가 전부 다 앉아 저게. 음? 단 일체 시중에 백막 간단해야 말이지. 예? 다마만 되면 일체만 떼 말이지. 간단이 없어. 미중 간단히 게이 우투이 참말로 자손으로 우투 광명이란 것은. 광미라는 거, 시간적으로 봐서도 조금 더감당히 없고, 공간적으로 봐서는 시방 벗계를우측이 두루하고도 남다그 말이요. 크기를 말하자면은 어? 시간을 말하데무시무죄야 어? 시작도 없고, 데 끝도 없단 말이요. 어? 끝도 없고, 공간적으로 봐서는 말하는데, 그 무변이야 예? 말이야 무변이거든 말이요. 가이 없다, 그 말이오. 우린 분야에라. 양도 없고 가이 없단 말이오. 그래서 이걸 바르게 치면은 이 흙으로, 이 흙으로 많이 간다, 이흙으 이걸 가서 바르게 치면은 저 예? 시방도 길을 갔다가 몇천억만 웃트기업을둘로싸워도 말이오. 남이 있다, 그 말이다. 그게 총목재시라. 웃트닉 예?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도 안 되면은 불로봐 아닌 게 없고 말이오. 부채용은 정치 대응, 아닌 게 없다, 그 말이오. 전부 자손을 바르게 친다는 인견에 관여는 하나면서 그런데 집이 이 정생지객하고 만드면 어쩌지 하면은 망정, 응? 망정이 날것같으 만드면 원금본지 정지가 만드면 진지가 만드면 만, 저기, 관계의 생기 진지를 갖다 갈아핀다고 말이오. 어? 중생이 만드면, 저 예를 들면 만드면은, 어, 해가 한뜨 떠가 있지만 구름이 저기 가려면 만드면 해를 못보는거 아니야? 그거 마찬가지로 망생 구름이 많아지면은 이제 정지기를 갈아핀다고 말이야 정지를 갈아핀다고 말이오. 이 상변치수야 네? 또 이제 염생에서 망생이 또일어나게 그것은 온갖 만정의 별이 이제 천차만별 차별이 생기기거든 그 결국은 만드면은이 자선을 바로 깨치으면 말이오 시간적으로 그 시간 공간을 초화 내가 있고 미래기이 다하도록 어? 온 시간별기를 두루하고 남는데 다만 이제 망정때문에말이야망정때문에 망정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바로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망상정계를 갖다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말이오 참말로진영 자선을 바로 깨치다이말이야 그래서 소위로 윤회 삼계야 삼계 윤리에서수 종종고 하나니 말이야 모든 저 고를 받, 받거든. 야야 산증김채면 내가 만약 나김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본다면은 무불심지면면 무불했다느니라중세한마 예? 안되면은 자산 깨지 못하고 자꾸 광는로음을뜨니 경계로 빠져 나간다 말이야 위배들만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둔이망 생사 윤회한 나한테면 이제 고만 연속되는 것이고. 근데 깨친 사람은 어때요? 뭐 대광민체에서 만든 그 대자리한 기운도 그래서 뭘지 일체만배이러면 참말에 참 무상침지 미묘법 아닌 하나도 단 말이야. 하지 못도 우위였고 무상침지 미묘법 아닌지 하나도 없어. 유체만 배비우불해달이 해달기인지 아닌지 하나도 없어. 깨친 사람이 있지는 뭐 지옥도 않고 그것을 만든 뭐 이거 뭐 저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어? 지옥 가도 이것은 만든 극락세이고극락세이고 말이야. 깨지 못한 사람은 극락세에 가도 이것은 만든 지옥이다, 이 말이야. 그니까 지옥과 극락세가딴데 있는 것이요 깨치나 깨지 못한 여기 있는 것이지, 지옥과 극락세가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중창은 극락세계를 갖다가 지옥을 치고 있고, 음, 참말로 깨친 사람은 음, 지옥을 갔다가 극락세계를 뜨면서 수용을 하겠 있단 말이야. 게 인제 시행 같이 바로 깨치가지고 응? 무불신지면 무불. 어느 곳으로 가든지 말이야 어느, 어느 때든지 말이야 참말로 어? 심심한 말이야요 해탈, 자유자재자해탈이자이안이자이말이야이자이자이자 실제로 우리 불교 그이자이야이제 누구든지 이제 사실에 있어서 무불심자하고무불해탈이제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지깨자야자지자이자이자이자이야이자야도이들아이 신비비 무형 해야 그 인제 신비비 무형 해서 마음 비비 무형 해서 도관 씨 통관 씨뱅이야 어 우리 시방 걷기를 갔다 오더니 막 통해서 막 삐뚤었다 말이야. 재환을 기니요 마음 되면 저기 눈에 쓰는 기운이라 가 본다 카고 어, 제일 하면은 기회 있으면 문다 든다 카고 말이야. 어 귀에 그래 이제저 코에 가서는 뭐 행진을 막고 말이야. 입에서 마음 좀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 시대 저기 손으로 가고 있뭘 갖다 저검을 지고 일하거든. 그게 제일 좋은 분이야. 이 마음 되면 이제 저기 그 거세가. 발은 만지 이리저리 만드는 자, 대인다, 그 말이야. 그니까 이것은 이제 중상은 모든 것이 다 만드는 거만 생사 만경기. 경기지만은 생사 음, 경기지만은 생사, 생사 이제 만경이지, 만경이지만은 참을 깨치는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이 참을 무부시지만 무을해 했다, 서대해탈 경기라고 말이야. 그래서 대기 대응, 정기 대응이거든. 대기 정기대행 대응, 아닌가 그래서 안일이 설치이 전치가 만드는 자, 육도 신경의무을미중적 음, 감내지 않게 해서 육도 신경의 전치가 막 정치 대응 아닌 게 하나도 다단말이 근데 중장컴컴 봉사 대는 예, 그런 광면을 모르거든 그래서 자꾸 엎어지고 자 지고 사에만 상상이 내려갔다 한다 이면서본일정미분위육화이도거든본신는육정본지자선 아? 하나뿐인데 하나만 되 이제 예, 이 참말로 이제 정리했해말이야 예, 이제 그 원자선이란 것은 비외을비와 쓰는 거라고 말한 것인데 분위육화 나나가 이막 육화입이 돼가있고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육식이, 뭐, 육문에, 예, 육경 말이야. 육문에 육경은 만 상대지야. 그래야만 육식이 생기거든. 소위 수위 1 8개라한 것이야. 그게 육문과 육경이 말이야. 화학을 해가지고 육식이 생이란 말이야. 그래야 18개가 생기거든. 그래야 모든 거막 차별 생길, 저기, 차별 생길다. 그 말이야.